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어 요번 시간엔 전번 시간에 다뤘던 hfs 취약점을 어, 좀더더 더 이제 시스템 공격 관점으로 어, 접근을 할 것이고요 어 그렇게 남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 로그가 많이 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 여러분들 앞에서 설치했던 hfs 취약점 인도우즈에서 실행을 우선시키고요 지금 요거는 2.3.B 버전입니다 취약점이 있는 거고 앞에서 저희가 CMD 창을 열어 가지고 어 원격에서 CMD를 실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 CMD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스몬 로고들을 이렇게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로고들을 한번 좀 분석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할 것은 이제 메타스포레이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공격 프레임워크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어, 이렇게 HFS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그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거예요 어, 앞에서 제가 이제 메타스프로이트의 그런 이론적인 부분들에 관한 영상을 어, 추가를 했습니다 어, 칼리니눅스 버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msfdb 혹시나 요거 초기화 안되신 분들은 초기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아까 이제 영상이 제가 이제 좀 섞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튼, 메타스포이트 초기화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되는 과정들이 있고요. 앞에서 초기화를 하셨던 분들은, 예,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포스트그랩 SQL 스타트를 하셔가지고, 메타스프로이트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어, 이 서비스 그 데이터베이스 러스베스를 올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msf 콘솔을 이용해서 메타스프로이트 안에 진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개의 명령어. 아, 요거는 이제 한 번만 실행하면 된다는 거고요. 요거는 실행할 때마다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이 메타스프로이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공격들이 있고 앞에서 다뤘던 이 스프로이트 db 사이트에서도 어, 이런 공격 코드들은 거의 다 대부분 메타 스프레이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어,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메타 스프레이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HFS가 이런 식으로 이 버전 아요 IP로 지금 현재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리디눅스에서 한번 실행이 되는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칼리디눅스에 실행이 되면 HFS가 현재 외부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여기 있을 이 취약점을 이쪽에 이용해서 원격으로 시 m 들을 열었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큐티 오니오이라는 것을 잠깐 켜놨습니다. 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요것을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어 그냥 이렇게 어이 성능이 많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것까지 키면은 이제 노트북이 노트북이나 이런 들 p c 가좀어 동작이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시큐티 오니언을 풀고 어떤 식으로 또 여기에서 이제 흔적들이 남는가 이제 봐야잖아요. 그리고, 어이 와이크 그 네트워크 패킷 분석을 할때 여기에 이제 패킷들이 다 쌓이기 때문에, 일부러 쌓을 필요도 없고요. 한마디로 이제 모니터링 관점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치매사고 분석을 할 때, 아 이런 공격이 들어오면은 이제 IDS 장비에서 이렇게 탐지가 된다라는 것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어, 이렇게, 어, 켜놓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공격에 대해서 다 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스노트 룰에서, 어, 기반으로 탐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타, 어, 있으면은, 어, 패턴이 있으면 탐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탐지가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취약점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search hfs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공격 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관련되긴 한 건데 이쪽 아래 거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을 찾을 때는 서치라는 명령어들을 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찾으시면은 이 경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눌러주고 카피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유주를유주 하셔가지고 이렇게 카피를 하신다는 거죠. 예, 카피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을 그대로 다 치시면 됩니다. 치시면 예, 돼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어에 진입이 되면은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msf5 돼서 e 스 p o r t 서 윈도우즈, 그 다음에 hfs 관련된 취약점들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earch, 그 다음에 이제 us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 그 다음에 이제 show options라는 명령어를 합니다. show. show라는 예, 거 명령어 여러분들이 캐두시면 되고요. show options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어그 우리가 옵션들을 예,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줄였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required라고 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꼭 채워야 합니다. 꽤 채워야 하는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해보면은 여기도 채워져 있고 여기도 다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 기본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 채워져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이제 r 호스트라는 것이 이제 비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라는 것은 저희가 현재 hfs 같은 경우는 8 0 포트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혹시나 뒤에 다른 포트를 만약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포트에 맞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어 저의 과정, 제 과정을 같이 해봤다면 이제 아마 80 포트로 동작이 여러분들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rhost라는 것은 리모트예요. 리모트 이게 예, 리모트는 상대방 것이죠. 리모트, 예, 리모트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IP 정보들을 넣는 것이 바로 이제 rhost고요. rport는 리모트 포트죠. 그래서 80 포트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엘포트라고 이제 뭐 엘호스트 엘호스트 엘포트라고 있는데 엘이란 것은 이제 공격자의 어, 로컬 호스트입니다. 공격자 PC죠. 공격자. 이메타스포이트기준에서 봤을 때는 근데 요 지금은 현재 여러분들이 알호스트만 채워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알호스트는 리모트 호스트이기 때문에 요 IP죠. 요 IP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채워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진행을 할 겁니다.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게 될 것이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세팅했던 시스몬을 설치하는 데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한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격한 것들만 로그에 이제 남겠죠. 예, 접근한 로그들이나 사용자가 적게 하 로그들 그래서 최대한 어떤 로그들을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좀 초기화를 해놓고 진행하시면 좋고요 섞여 있으면 어쩔 수 없죠 예, 기존 것까지 로그가 쌓여 있으면 은 날짜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스프로이트 이스프로이트를 해서 공격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스프로이트 라고 한다면 은 공격을 진행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공격부터 진행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스포리트 공격을 하시면은 어, 지금 현재 이쪽에서 이제 반응이 보이면은 이렇게 뭔가 반응이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공격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저는 이제 두 번을 공격했어요. 이게 한번 공격했을 때, 이렇게 어떤 노세션이라고 해가지고 세션이 정상적으로 맺어지 않으면은, 공격이 제대로 안된 겁니다. 어, 이게 100% 우리가 한번딱 한다고 해가지고 공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 환경, 네트워크 환경이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게 조금 한두 번 정도 공격이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다시 공격을 했고요 공격을 진행을 하면은 이렇게 메타프리터 세션이라는 것이 오픈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자,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 저희가 공격을 지금 현재 리모트 쪽에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예, 리모트 쪽에서 진행을 하면은 이 공격자가 공격자가 이렇게 음, 공격자가 있죠. 공격자는 이제 칼리누스입니다. 공격자 칼리누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윈도우인데 HFS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타스프리트를 활용하게 되면 어떤 원리로 이제 어, 공격이 되냐면요. 자 공격자가 여기다가 있 이제 저희가 메타 스포레이트 이용한 것들을 공격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리모트 공격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RC라고 합니다 리모트 커맨드, 리모트 커맨드 이스큐테이션이라고 어 리모트로 CMD를 이용한 어, 커맨드를 이용한 어, 공격이다 이스큐테이 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격자가 리모트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 윈도우즈 hfs에다가 어떤 명령어를 내리냐면은 vbs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너 vbs 파일 하나 만들어 근데 이제 vbs에는 또 어떤 어떤 명령어들이 있냐면요 너는 이 vbs를 실행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접속을 해 이제 거꾸로 접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격자 공격자가 이렇게 포트를 열어놓습니다 포트를 열어놓고 1번이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공격을 진행하면은 윈도우즈에다가 리모트로 우리가 원격에서 VBS 파일을 만들으라고 얘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저번 시간에 cmd.ex 파일을 제어를 할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예요 cmd.ex 파일을 쉘를 제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리모트로 그러면 VBS 파일을 또 실행을 시킵니다. 어떤 파일들로 실행을 시키는가는 이따 로그를 보면 되실 거고요. 그래서 VBS 파일로 실행을 하면은 얘가 거꾸로 이렇게 이 공격자가 열어놓은 이 문에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접속이 되면서 우리는 세션이 연결된, 어,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격자는 이 핸들러라는 거, 메타 스프로이트에 있는 어떤 핸들러라는 걸로 대기를 하고 있어요. 포트를 열어놓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공,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원격에서 윈도우즈는, 윈도우즈가 h p 에서 설치된 윈도우즈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공격자가 원격에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의지하고 상관없이 세션들이 맺어지면서 공격자하고 이렇게 포트로 연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격자는 이제 윈도우즈를 제어를 할수 있습니다. 뭐를 이용해서 이 메타포리터, 메타스프리트에서 명령어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이런 공격 모드를 통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윈도우즈에다가 이제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턴, 그, 어, 포트게일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시스템에 침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지금 현재 메타포리터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큐리티 오니온 쪽에서 보더라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혹시나 로그가 좀 쌓여 있는가 그래서 로그가 그 어떤 탐지가 됐죠 네, 한 탐지가 됐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이뭐스프리트 뭐 공격기법에 대해서 뭐가 탐지가 됐다고 나오고 어떤 패턴들이 탐지가 됐냐고 보이면은 뭐 이렇게 템포 파일들이 생성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전개편식 보면 이제 템포 파일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템포 파일들을 이렇게 전개편식에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공격 코드를 보시면은 얘도 이 템포 파일이라는 곳에다가 자기가 악의적인 vbs 파일들을 넣어놔요.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는데 윈도우즈 쪽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HFS라고 실행했던 요거죠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았던 거. 근데 이렇게 템포 파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생깁니다. 생겼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어 이렇게 정상적으로 삭제가 안 되는 경우에 있고 삭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원래 삭제가 되어야만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삭제가 안된 흔적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면 되잖아요. 얘를 VBS 파일을 노트패드에다가 넣으시면은 바로 이러한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공격이 정상적으로 됐다. 만약 공격자가 해가지고 공격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이 파일들은 삭제가 돼 있어요. 삭제가 되있면 여기 Try, 그 다음에 Delete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삭제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위에서 한번 제가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생성이 되고 삭제가 안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삭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로그에 어차피 나눠요. 바로 여기죠. 이쪽에 지금 남잖아요. 이게 요것이 그대로 VBS 파일에 생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이 파일이 없어도 걱정 마세요. 예, 분석이 다 되니까요. 그리고 네트워크 정보에도 다 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VBS 파일을 실행을 할것 말이에요. 어떤 걸로 실행했는 데는 뒤에서 또 흔적이 남겠죠. 그래서 실행을 할 거고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우리가 윈도우즈 인터넷 스플로를 열어서 얘를 동작을 시킵니다. 요것이 그러면 뭐냐? 요것은 바로 이제 메타스포이드 공격자에서 열어놓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이죠. 그래서 그 문에 여기에 URL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즈는 자기의 시스템 권한을 이렇게 공격자한테 주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 우리는 이런 것들을 리버스 커넥션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꾸로 접속이 됐다. 리버스 커넥션, 이런 공격들을 한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보통 악성 코드들은 다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근데 악성 코드는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EX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연결이 되면은 어떤 랜섬웨어가 감염이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장악이 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죠. 자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시큐티 오니온 다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요거가 동작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제가 하는 영상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도우즈 ex 파일 그 아래쪽에 인도우즈 ex 파일 들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어, 접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윈도우즈 트루젠 이라고 해서 이제 악성 코드가 뭔가 탐지가 됐다는 것이죠 실행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런 이상한 문자열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메타스프리트와 관련된 것들아 그리고 메타스프리트도 만들 때 이러한 그 악성코드의 특징들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분명히 남습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어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스토리지 트로전 쪽에 또 다시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비슷한 아마 패턴들을 탐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핵 색감으로 탐지하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것도 거의 비슷해요. 위에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메타프리터에 관련된 그 페이로드에 대한 패턴들이네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 위에는 이제 윈도우즈 그런 페이로드 이렇게 공통적인 그런 패턴들이고, 야는 이제 메타스프리트에서 공격한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누트 룰에서는 벌써 이 메타스프리트하고 관련된 룰들을 포함을, 하,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탐지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저희가 계속 배웠던 이 스노트 룰에 대한 패턴들 여러분들 관리하고 그다음에 없으면은 그 다음에 없으면은 그패킷 정보들을 봐서 여러분들이 또 제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 제작을 할때 이렇게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항상 공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칼리뉴스에서 그냥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시스템 그리고 보안 장비에서 어떤 식으로 흔적들이 남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격을 진행을 해봐야겠죠. 공격을 진행할 때는 헬프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은 여러 가지 공격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는 윈도우즈이기 때문에 어 윈도우즈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권한이 있는 만큼 진행이 됩니다. 권한이. 그러니까 현재 이 권한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getUID라고 있습니다. getUID. 어, g e t u i 라고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치시면은 현재 요 사용자의 권한이 이게 사용자가 누구냐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IU저라고 하기 때문에 요것은 어, 보통 사용자 정보인 것이죠. 사용자보다 더 높은 것은 관리자일 것이 어드미니스테이터고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은 이제 시스템 권한들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스템을 침투하고 난 뒤에 요 공격자는 어떤 권한 상승을 통해서 어, 관리자나 어떤 시스템 권한들을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야만 이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PS 명령어, 이 PS 명령어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죠 그래서 PS라고 치면 은 프로세스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격자가 이 내부에 들어와서 현재,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쉘이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이 윈도우즈 안에 이제 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DI를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보들을 보는 과정에서도 여기에서도 뭔가 탐지가 되는지를 보셔야겠죠. 현재까지는 탐지가 되고 있지 않죠. 어, 탐지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메타스프로이트에 있는 이 메타프리터 있잖아요 요것들을 이제 공격자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패턴들이 어 나중에 이제 실무 가시면 은 여러분들 악성코드 분석하다 보면 은이 메타프리터를 활용한 그런 사례들의 여러가지 악성코드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을왜 활용하냐면요 얘는 이제 메타프리터 같은 경우는 이 메타스프로이트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지속적인 공격을 하기 위한 이런 콘솔 형태의 그런 공격 모듈인데 여기는 이제, 어, 암화통신을 해요.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는 암화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런아 i d 스나 그런 데에서도 이 암화통신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스노트 룰이나 그런 데에서 탐지를 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 스프리트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 사용을 하거나, 어, 보통 악성코드들이 배포되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악성코드들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리모트로 이렇게 SS 하는 이런 공격 도구들을 보면은 어, 아, 그 아마 통신들을 많이 해요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요 그래서 침입 탐지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공격을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제 쌓이겠죠 그래서 윈도우즈 쪽에서도 이러한 정보들이 쌓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요것들의 흔적들이 또 어딘가에 남아 있겠죠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cmd를 한번 열어 보고요 저희도 윈도우즈 쪽에서는 p s 란는 명령은 없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것이 바로 이제 테스크리스트입니다 윈도우즈에서는 테스크리스트라는 걸로 프로세스 명령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크라는 명령어를, 테스크리스트라는 명령어를 한번 쳐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휘발성 정보들이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프로세스 정보들이나 우리가 침해 사고 분석을 할때요 테스크리스트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수집을 하죠. 수집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좀 이상한 애들이 있죠. 지금 현재. HFS라는 것이 있고 W 스크립트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 보면 요거는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한 놈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를 좀더더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앞에서 나왔던 IR 툴즈 있잖아요. 여기에서 시스 인터널즈 스 인터널즈 스위트 쪽으로 가시면은 프로세스 이스플로라는 이 도구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이스플로 그래서 이 프로세스 이스플로어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 기 바랍니다. 32비트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 것이고요. 현재 요거는 이제 악성 코드 그 공격자가 공격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나간 것이 아니죠. 바로 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들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가 뭔가 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프로세스들이 뭔가를 제어를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프로세스 인스플로라는 예, 도구를 이용해서 트리 구조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플로러.ex파일.ex라는 .ex 것이 우리가 이제 탐색해야지만 탐색기라고 보통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용자의 UID를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애가 바로 e x p l o r e e x 입니다. 그 때문에 explore.exe 라는 곳에 이 하단에 저희가 프로세스를 떠져 있는 것은 사용자들 권한으로 실행되는 것들은 거의 이 아래 동작을 합니다. 악성 코드 입장에서도 어떻게, 아까 보면은 hfs라는 웹, hfs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저희가 공격을 한 것이고 그게 이제 사용자 권한으로 동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 x p l o r e e 라는 프로세스 아래 동작이 되게 돼요 그다음에 HFS라는 거그 다음에 hfs라는 것그 아래 w스크립트라는 s 것이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w스크립트라는 s 것은 우리가 아까 vba 파일 하나 생성이 됐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 VBA 파일들을 실행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W스크립트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윈도우즈에서는 기본적으로 W스크립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많이 사용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직접 W스크립트라는 것을 직접 여기다가 실행시키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더더 더 공부를 하시면서 이 악성 코드 분석 파트들을 좀더샘플들을 공격하다 보면은 이 악성 코드들은요. 이 W스크립트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 합니다. W스크립트는 말 그대로 윈도우즈 스크립트라는 말이고요. 윈도우즈에서 돌아가고 있는 뭐 VBA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쉘 스크립트 형태들을 실행시키는컨솔로 실행시킬 수 있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아까 VBA 파일 우리가 아까 잠깐 생성하고 했던 이 VBA 파일 있죠? 어디 갔나요? 예, 네, 그렇죠. 아까 여기 H. 여기 있죠, 있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리모트에서 HFS 취약점을 이용해서 리모트에서 얘 VBA 파일을 템포 파일에다가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VBA 파일을 뭔가 누군가 실행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 원격에서 또 이제 W 스크립트라는 명령어로 추가로 실행을 시키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VBF 파일을 생성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Script라는 것을 실행을 한다. 그러면 WScript라는 것을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저희가 노트패드로 여기서 이것을 봤던, 그쵸?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봤던 여기에 접속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 이상한 파일 있죠? 요거, 요거, 요 이상하게 생긴 거. 요 파일이 동작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예, 최종적으로는 현재는 EX 파일들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내려와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것도 내려오는 것도, 예, 여기에 접속이 되면은 내려오고 난 뒤에 실행을 하겠죠, 얘가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루틴들이 다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메타 스프레이트 아까 공격했던 그 프레임 그 모듈 안에 이런 원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cmd를 이용해서 이제 열을 가 있죠. 무조건 cmd라는 명령어가 있어야만이 이 공격자는 윈도우즈에서 뭔가 제어를 하잖아요. 그 제어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 이것을 공격이 이제 백도어가 딱, 어, 접속이 되고 난 뒤에 이제 cmd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아까 우리가 메타프리터를 활용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계속 제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발성 정보의 일부만 저희가 이제 확인을 좀 했고요. 이 프로세스에서도 아까도 저희가 테스크 리스트라는 거뭐 테스크 리스트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 넘버감이나 그런 것들을 정보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스테트 마이너스 NA 네스테트 마이너스 NA 같은 건 네트워크 연결 정보입니다. 네트워크 연결 정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네스테트로볼 수가 있어요. 물론 실무에서 보면 이 서버에 접속되어 있는 네트워크 그 접속 정보들은 굉장히 많죠 이게 웹 어떻게 보면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어웹그 파일 공유 서버 잖아요 웹 서비스 기반으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테스트한 것처럼 이렇게 간결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 많은 네트워크 연결 정보에서 이제 의심되는 포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고민 그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일단 앞에서 이제 의심되는 포트들은 뭐 일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 여기서도 바로 이제 포트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n e t 트 t a t 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의심되는 포트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44라는 포트가 뭔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은 이 포트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주소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따른 어, 장비나 아니면 윈도우즈 여기 시스문 정보나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여기까지 우리가 HFS라는 취약점을 이용해서 메타스프로이트를 이용해서 공격을 했고요 그 흔적들을 일부 찾아가는 과정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좀더더 더 우리가 어, 여러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휘발성 정보와 그 다음에 이제 비휘발성 정보 예,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